재밌었죠. 오,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죠? 아, 진짜. 오, 아 저희들 경기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리사님 너무 재밌다고 여기서 이모티는 장면 보고 어, 따라 추면서막 즐겁게 맞아요. 저희 보냈는데 어 너무 경기는 일방적이었지만 어 정말 재밌는 장면 그리고 아까 전에는 로제님께서 컴퓨터 사러 간다고 즐다 네. 어, 네. 오늘. 진짜 컴퓨터 사러 오, 가야 될것 같고 오 네. 진짜 영화 본 것만큼 재밌었어요. 예. 역시 반전. 역시 반전이 나왔고 위에서 떨어진 물속에서 막 이렇게 헤매면서 그 바위 쪽 가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려고 근데 막 대박이다. 안에서 이런, 춤추고, 춤추고 있고. 분위기 좋은 팀은 <웃음> 여유. 여유도 있고. 진짜 웃겼어요. 너무 대박 경기가 좀 나왔습니다. 일방적으로 화끈한 경기들도 재밌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지수, 예, 지수 팀이 승리를 따냈고 이렇게 되면 1대 0 상황이 좀 됐거든요. 자 그러면요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한번 예, 나눠보야될 텐데 아, 먼저 이제 뜨뜻 님과 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뜻 님 네네 아니 혼자 죽었어요 아니 다른 팀원들 다 살았는데 아니 지금 마지막에 한 서른 분이 살아계셨거든요 뜨뜻만 아, 먼저 갔어요 아 이게 약간 변명을 하자면 이게. 정말 소리가 일도 안 들립니다. <웃음> 아니, 이게 바로 옆에 있는데 소리가 진짜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.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먼저 누워가지고 어. 관전으로 약간 코칭을 해드리는 아, 그래요? 네네. 그 사실상 여왕의 뜻들을 지킨 거예요. 아니, 지수님이 너무 잘해주셨거든요. 아, 진짜 와. 멋있으시더라고요. 제가 네. 피가 줄어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어. 눈도 없이 달려갔는데 어. 이미... 이미 떠났죠. 그는 갔더라고요. 네. <웃음> 네. 아, 표정이 진장이었어요 표정이, 표정이 대박이었어요. 대박이었어요. 진짜, 진짜, <웃음> 진짜 프로게임한 줄 알았어요. 아니, 진지하게 몰입한... 어, 저 표정, 저 표정. 와, 집중력 있 표정. 오늘 <웃음> 뭐이 정도라면 이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오늘 진정한 승자의 면모를 보여줄 것 같은데, 이 승리 비... 연결 있다면요? 춤 아닐까요? 이야, 청리내어줘. <웃음> <저긴 애죠. 웃음> 춤을 춰서 팀원들의 음. 사기를 제가 네. 올려주고 팀원들이 그 흥에 겨워서 막확 쏘더라고요. 네. <웃음> 진짜 저희가 놀란 게 단체 군무. 네. 그 안에 집에 오, 모여가지고 완벽해요. 앞에서 지수님과 함께 아, 그, 그 이모틀. 춤 진짜 장면에서 진짜. 예, yeah, 예. Yeah. 여기도 따라했어요. Yeah. 와 진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치고 싶었는데 길이 oh, oh. 막혀서 못 올라갔어요. Yeah, <웃음> 그럼, 그러면 좀 이자리를 위해서 좀 아쉽게 패배한 제니 팀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요. 아, <웃음> 되게 조금 제가 이렇게 살짝 봤을 oh. 때 되게 안타까운 장면을 본것 <웃음> 같았는데 이번에는 <웃음> 집에 잘살수 있게. 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니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님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아 제니님 네. 그방 위에 개박이 네. 뒤에서 숨어있는 그 작전 네,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?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요. 아, 그래요? 딱 제가 숨어 있으니까 팀원분들이 다모렸거든요 어. 그래서 다음 판에는 빨리 저를 찾아서 와주시길 바랍니다. 아, 아, 그래요. <웃음> 저희 팀원이 한 번에 움직여 봅시다. 네, 그 팀원이 좀 많은 쪽에 가서 그렇게 숨어 계셨으면은 지킬 수 있는 멤버들이 좀 있었을 근데 텐데. 그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죠? 어, 아니 어디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면돼요 누구한테요? 그냥 여기 보이스로. 아 그래요? 가고 여왕 따로 오라고. 알겠습니다. 이번에는 그럼 네. 좀 더. 소통하면서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하지만 그러면...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, 팀원분들 네, 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깨박이 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깨박이 님, 정말 아... 기 오더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, 거기서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이 수많은 적들이 왔을 때 몸을 던지면서 아, 바로 사라졌어요 네, 지금 일단 오리배를 타고 저희 네. 둘은 이렇게 간신히 왔는데 <웃음> 바위에 지금, 바위개만 딱 붙어 있었지만 아쉽게 팀원들 오히려 와가지고 전 죽은 것 같거든요 이게 오. 오토바이랑 차가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뭉쳐서 하면 은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이기지,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초반에 오. 네네, 잘해,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그러면 팀원들에게 오늘 경기 두 번째는 좀 이겨야 되잖아요 네네. 어떻게 경기 펼치다라고 오더를 한번 내려주시죠 어, 일단 상황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어, 에란길이니까 가운데 로족에서 저희 팀이 같이 만나가지고 좀 제니님 지키면서 한번 역전승으로 음. 야무지게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우와, 파이팅! 와,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 제니 팀 파이팅! 파이팅! 아 지금 아, 좀전 세계 그리고 이제 한국, 중국 내에서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들어온 이야기들, 댓글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실시간 댓글로 좀 하는데요. 어, 보면은 오,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좀 있어요.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질문을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리사님과 로제님에게 도유TV 푸푸더쩡포님이 보내준 질문이에요. 오늘 도유TV 인기 스트리머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떤 심정이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지금 보내주셨거든요. 이 직접 플레이는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이 느낌을 네. 예, 받고 계시잖아요. 네. 예,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. 음. 너무,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진짜 너무 재밌고, 정말 보는 내 내내 되게 음. 저도 심장이 떨리고. 오. 막 소리 지르면서 어. 막와 어, 어떡해 막 이렇게 되고 a m 장이되 a 요리얼한 g a m 이 w 어 a t the game? w 깜짝깜 the 저 a m e What the game? What the game? What the game? What the game? What t h 막 그, 그, 진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앵글들이 <웃음> 막 너무 너무 막잘 보이고 아니,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오. 당장. 어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. 컴퓨터 사러 <뭐라> 어, 가서 <가야 뭐라> <뭐라> 지금 바로 즐기고 거기다가 이 블랙핑크 콜라보가 스캔딱 그러니까, 입고 그니까 그게 이모트콘 그, 쓰고. 네. 너무 멋있어요. 그막 요트 같은 뭐야, 재스키 어, 그 같은 거 타고 어, 있을 때 어, 어. 뭔가 진짜 멋있어. 요 어. 뮤직비디오 장면을 보는 듯한 어. 느낌이 들고 어. 뭔가 아, 뭔가 다음 컴백에 뭔가 이렇게 좀 아이디어도 어? 생기는 것 같아요. 야. 너무 아. 멋있어요. 여자. 닭자 위에서. 네. 그리고 막, 막 의상도 어, 너무 의상도. 예쁘잖아요. 그래서 막쫄소고막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어요. 와.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. 오, 진짜 저는 아까 전에 리사님께서 여기서 여기서 가방을 딱 맨는 리사 가방 맞아요. 너무 두껍고 되게, 되게 좋아했어요. 되게 좋아어요 언니 고마워. 네. 리사 가방 맨주서 고마워. 이렇게 예, 딱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팀원들의 그 어, 뭔가 좀 분위기까지 몰아주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재밌었고요. 자 이어서 아프리카 TV 유저분의 응원 메시지 보겠습니다. 어, 배틀그라운드 역사상 이건 레전드 방송이다 지수 화이팅이라고 좀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응원해주신 분도 계시고 도요TV에서는 제니 콜라보 스킨 입고 경기 들어가면 필승이지 제니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를 중국 현지에서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고 계신 저희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하나 전달해서요 어, 이 세계 각국의 팬분들의 그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번 블랙핑크와 함께하는 스쿼드 라이벌을 기념해서 저 한국과 중국 뭐 이제 다양한 이벤트가 좀 진행되고 있는 인데요. 어 그리고 블랙핑크와 퍼지 배틀그라운드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신청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따 오늘 매치 팀의 승자가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여기 최고의 그리고 최고의 작품을 뽑는 시간 이 기다리고 있어요.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. 이번에 아까 전 제니님이 너무 이렇게 빠르게 좀 아웃돼가지고 뭐 제대로 못보여줬는데 못 응원의 메시지 한번. 언니 할수 있어요 오. 언니 긴장 화이팅! 긴장하지 말고 e r sister. o 마음 진짜. 편히 <웃음> 언니 잘할수 있어요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n g Hurting! Hurting! Hurting! Hurting! h u r t i n